자 오늘 어,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어, 이렇게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되면 이걸 개봉을 하셔서 단단히 들어가서 이게 빼내기가 쉽지가 않네. 자 이와 같이 제품을 받으시면 박스를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빼내고 예, 이게 이제 스피커입니다. 자동 안내 방송 스피커 일단 전원을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에 잠깐.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용 수레를 가지고 탑승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세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잠깐. 음원을 준비하신 잠깐! 가... 너도 잠깐! <웃음> 어, 주문하신 멘트를 제가 직접 이 단말기 속에 지금 넣었습니다 넣어서 어, 제작을 해서 지금 우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받으시고 이렇게 전원만 올리면 바로 내용이 이 음원이 이센스의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원을 올려 볼까요 잠깐 개인용 수레를 가지고 탑승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세요 잠깐! 개인용 수레를 가지고 탑승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세요. 네, 이와 같이 이 전원을 켜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리튬 배터리가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일주일 이상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근데 장시간 쓰실 때는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이 부분이 휴대폰 어, 잭을 꼽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휴대폰 충전기 아답터 잭을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이게 지금 휴대폰 잭입니다. USB하고 휴대폰 잭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답터가 되겠죠. 그리고 외비에 설치하실 때는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거치대가 이렇게 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야무지게 딱 꼽으시고, 굉장히 경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꼽으시고, 이 부분을 미리 천장 부위에 잘, 이렇게 천장 부위에 고정을 하셔서 나사를 박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받고 고정을, 나사를 받고 고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각도를, 이 기계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이걸 돌려가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이 일자다, 이와 같이 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양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양면 스티커 3M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이 벽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받으셔서 전원을 올으시고 오른쪽은 보륨 버튼입니다. 보륨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요거는 SD 메모리에 저장해서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이 속에 이제 내용물이 이미 저장이 됩니다. 음원이 그리고 이거는 어, 사운드, 음성, 웨이브 출력 단자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아답터 잭을 꼽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